서로 한마음 우리 되 요, 내나 라를 또 받들 이 삼촌 리내초 국을 온 세상에 피. 우리의 입세를 도넘쳐도옥새이 우리의 새싹을 붙여 보이지 않곤만을 굳굳시 또받들어 호복을잘해보네 우리 서로 한마음